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요거, 되, 아, 됐다, 됐다, 다, 아, 나뭔말 하나 했네. 깜짝이야, 씨. 아, 패치, 타치 됐다. 타치타치 타치 없습니다. 아, 이제, 이제, 됐다, 씨. 아, 드디어 받았다, 씨. 오, 한타 갈아야겠네 자, 한타 갈게요 자, 한타 리셉 수많은 전투 끝에 하치밖퀴 얻었다 고유가이 키에테 레벨 100까지 한방이 그냥 갑니다 <목소리>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던 기계 공장이 갈건데 자 일단 이 기계를 소환하라는 건가요? 일단 이 기계를 오 내가 저 로봇가 하나야 이 기계 소환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너 이제 알려줘야 돼 이제 파츠를 올려야 되잖아 파츠랑 소닉 같이 써보니 안 좋던데 아씨, 근데 난 어쩔 수 없어 소닉이 지금 좀 타고 났어 아니다! 길드에서 로봇랩 각각 높게 다이아로 주면서 포어 재료 아한 개면 소환 그 기계 레벨업에 몰빵하라고 무료만 고? 근데 지금 무료가 아닌데 랩업을 해야된다 어내 이거 잘 몰라 그러면 여기서 기계콜를 누르고 아 아니,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니 내 로봇이 좀부리거든어내 로봇 내, 내, 응. 아주 로봇 이거밖에 없어 이거? 근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노보을레버패야 콜. 코... 아 근데 나이거 완전 똥.. 똥밖 없는데 이거 그냥 쭉 올리라고? 아 하나면 돼요? 아 하나면 돼요? 아 그래요? 물약 이거 매겨요? 자 레벨업 할때 물약 이거 매겨요 이거? 밑에 거 매기는 거죠? 밑에 거 매기는 거 맞죠? 요거 요거 밑에 거 그죠 그죠 그죠 맞죠? 자 여러분들 의견 자 물약 다이아 다맥이 올게 자 물약 다먹일게 오늘 여러분이알려주는 대로 해야.. 아 그러네 다이아도 다먹이요아 다이아도 다먹이어야 된다 아하 자 다이아도 다먹이라 다이아도 그러면 쌍매기 아씨 근데 로봇 여러 대 있어야 돼요 비디오도 계속 깨려면 다 써요 시원하게 아씨 나좀쫄쫄보 냈는데 다 쓰라고? 다 써요? 오린 가야돼요? 아씨 아 일단 오린이 눈에 다 써요 아다 쓰라고 하네 에라이 가장이다써다써 우리에서 타치 키우는 게 이들이다 우린에서 타치를 키우는 게 이들이다 기계코. 아소니가더 올려? 근데 타치로 가는 게 다르네 타치로 가는 게 어차피 타치 계속 키울 수 있으니까 타치로 가 타치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타치, 소니 근데 이번에 타치로 가자 와 끝났네 아 벌써 끝났어 아 그러네 너나 쎄졌는데? 이스다이야로 소니 초기하고 타치한테 쓰는게 좋거든? 와 삭가능인데? 아나 근데 소니 좀트레이란 말이야 무진각 큰. 엠별아씨, 이제 무서울 게 없다. 난 이제 무서울 게없어나난 <웃음> 이제 무서울 게 없다. 탱크 톤마스 좋아요? 아니요. 히토마스터 그냥 격투덱짜라고 이렇게 놓은거에요 최야발선 보기싫었는데 맞아 <웃음> 네 맞아요 탱크톱 쏟는 이유가 그냥 피효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잡댕이 가능하면 에픽 가능한 애들로만 해서 하고싶기도 해 근데 여러분 이따가 제꺼 보면 알겠지만 반의 행위 오호, 역시네. 이렇게 할게요 이따가 붕괴 가면 여러분 아무튼 깜짝 놀랄 거예요. 아네이게가 에픽 플러스거든요. 아네이게 랭커, 랭커 갈 거예요, 진짜로. 자, 방어도 세워주고. 자 아, 카츠가 한 번만 내려주면 될것 같은데. 아, 짱짱해졌다. 이야 우와 기계코힘 이제 뽑기 기계 골고루하고 기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 친척보냈습니다 국민의연화입니다 네 국민의연화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안하시면 구독좀 눌러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이름들이 많은데 구독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소니기다 중소개선이 너무 귀엽지 않아? 원포멘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한명이야 일단 얘네로 가보자 이길 것 같으니까 카이키에제 아 근데 가끔 이렇게 내가 괜찮다라 하면 오덕같은데? 나중에 일본에 뭐가고 싶다 유명 유튜버가 되면 꼭 일본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는 모든 곳엔 다 가고 있구나 뭐 포켓몬 센터 막 이런데 원피스 카페 막 이런데 다 가고 있구나 미워할 수 없는 완전 세네들아